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폼랩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캐스터블 왁스 4 0제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사용했던 기존 레진이 큰 출력물에서 그 출력이나 주물에 약간의 이슈가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 레진 테스트를 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베이에서 무척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몰테일 구매대행 했는데 오픈박스 제품이라 레진이 노출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패키지를 상당히 꼼꼼하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문제 없었고요. 폼랩스 레진은 크게 레진 소재 자체하고 이 레진을 디바이스에서 인식하게 할수 있는 하단에 카트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돈 버는 방법을 아는 회사인 거죠. 아무튼 하단에 캡을 떼고 디바이스 삽입 후에 위에 오픈 버튼 눌러줍니다 빌드 플랫폼은 출력할 때마다 레진을 계속해서 닦아주는 것이 귀찮아서 레진 구매하면서 하나 추가 구입했습니다 60불 정도로 역시나 미국에서 저렴하게 업어왔고요 근데 <웃음> 추가로 레진 탱크를 또 하나 사야 했습니다 기존의 레진탱크 기본 크기 사이즈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탱크가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와... 빡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캐스타블 왁스 레진 사공은 레진탱크 LT 사이즈만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직고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이건 국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16만원 이고요 비쌉니다 저도 외국계 프린팅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장비가 여러 여건상 현지보다 고가인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소모품도 너무 비쌉니다 국내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나 소모품 둘중 하나는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준비를 맞추고 장비에서 오픈모드를 일반 모드로 전환해 줍니다 이거는 뭐 버튼 하나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레진을 선택해 줍니다 레진탱크는 지금 새 제품이라 할당이 안된 상태인데 나중에 자동으로 인식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블루캐스트 X10 오픈모드에서 출력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생겼던 빅사이즈 출력물들을 불러 주었습니다 자동 서포터를 생성하면 이게 오픈모드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서포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완벽하게 호환이 안되는게 아닌지 군데군데 추가로 서포터를 달아 줘야 하는 위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거 출력물 회전해 가지고 두개씩 출력을 했고요 수동으로 서포터를 수정해서 출력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업로드하면 또 기존의 오픈모드에서 자동으로 캐스타블 왁스 사공 레진과 탱크를 인식해서 할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작업을 업로드하면 디바이스로 의 업로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서포트 생성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들거든요 여러모로 좀제마음에는썩 만족스럽지 않은 과정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고 다음 영상에서 출력물 퀄리티와 외주 의뢰한 실제 주물의 품질에 대해 소개를 한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